탄성충돌 두 입자가 충돌할 때 그들의 내부 상태에 변화가 없으면 그런 충돌을 탄성충돌이라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탄성충돌에 적용할 때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참고로 근사에서 언급했듯이 입자란 점으로 근사한 물체이다. 물체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입자로 근사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즉 입자는 미시적으로는 내부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내부 구조를 무시한 물질점으로 간주한 물체이다. 탄성충돌은 두 입자의 질량중심이 정지한 기준계, 즉 질량중심계에서 가장 단순히 기술된다. 입자붕괴에서처럼 질량중심계에서의 물리량 값은 첨자 0으로 구별하자. 충돌 전 질량중심계에서의 속도 V1지로 V2 지로는 실험 실계에서의 속도 V1, V2와 다음처럼 관련된다. 여기서 V는 두 입자의 상대 속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두 입자의 상대 위치 벡터를 R이라 하고 그들의 질량 합을 m이라 하자. 이때 질량 중심 r 및 질량 중심의 속도 v는 다음과 같다. 위식에서 양변에 m을 곱한 후 우변을 다음처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각 입자의 위치 벡터 및 속도는 다음처럼 상대 위치 벡터 및 상대 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v는 상대 속도이다. 따라서 질량 중심계에서의 각 입자의 속도 v 원지로. V2G로와 상대속도 V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충돌 전 진량 중심계에서의 총운동량은 0이다. 한편 운동량 보존법칙으로부터 충돌 후 총운동량도 0이다. 충돌 후 물리량은 프라임으로 구분하자 따라서 충돌 전후 두 입자의 운동량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탄성 충돌 전후 내부 상태는 불변이므로 각 입자의 질량과 내부 에너지는 충돌 전후 불변이다.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운동량의 크기는 불변임을 알수 있다. 즉 충돌 전후 두 입자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속력은 불변이다. 결국 질량 중심계에서 탄성 충돌은 두 입자의 운동량만 회전시킬 뿐이다. 충돌 후 입자 m1의 속도 방향으로의 단위벡터를 n0로 표기하면 충돌 후두 입자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실험 실계로 환산하려면 이식에 질량 중심 속도 v를 더하면 된다. 따라서 충돌 후 실험실계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충돌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벡터 n0의 방향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충돌 순간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의존한다. 위에서 구한 결과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속도 대신 운동량을 사용하는 게더 편리하다. 식 1에 M1, M2를 각각 곱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M은 두 입자의 환산질량이다. 반경 m b 인 원을 그린 후 그림과 같이 구성하자. 단위 벡터 n 0로가 o c 를 따라서 있다면 벡터 a c c b 는 각각 운동량 p 1 프라임 p 2 프라임을 나타낸다. p 1 p 2가 주어질 때 원의 반경과 점 a, b는 고정된다. 그러나 충돌 후 상대속도 v'의 방향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점 c는 원위의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 m1, m2보다 작을 때 입자 중 하나, 가령 M2가 충돌 전 정지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거리 OB는 원의 반경과 같다. 즉, B는 원 위에 놓여있다. 또, 벡터 AB는 충돌 전 입자 M1의 운동량 B1과 같다. 점 a는 m1이 m2보다 작거나, 또는 m1이 m2보다 클 때에 따라서, 원의 내부 또는 외부에 놓인다. 각 세이터1, 세이터2는 충격방향과 충돌후 운동방향 사이의 각이다. θ1 플러스 θ2는 충돌 후 입자들의 운동 방향 사이의 각이다. 이때 분명히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각 a12가 예각임으로 당연하다. 각 a12가 예각임은 원의 지름을 대각선으로 하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초등기하로부터 바로 알수 있다. 중심에서 n 로 방향으로의 각 하이는 질량 중심계에서 충돌 전후 M1의 운동 방향이 돌아간 각이다. 그림으로부터 θ1, θ2는 다음처럼 하이로 표현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가령 점 c에서 직선 a, b 위로 내린 수선의 발을 점 p라 하자. 이때 cp와 a, p 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텐전트. 세1 equal cp per ap로부터, 앞의 관계식이 성립함은 명백하다. 충돌 후두 입자의 속도 크기에 대한 공식은, 하이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벡터 n0와 v1이 만나는 각은 하이이다 따라서 벡터 v1' 크기는 식 1에서 v2 equal 0으로 두고 양변을 제곱한 후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된다. v2'의 크기도 v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또는 삼각형 52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Oc의 크기가 mb인 사실을 이용해 v2'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다. 충돌 후두 입자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h π equal 이다 즉, 점c는 a를 통과하는 직경 위에 놓인다. m 1 e m2보다 작을 때 p1 프라임, p2 프라임은 반대 방향. m 1 e m2보다 클때 p1 프라임, p2 프라임은 같은 방향. 이때 충돌 후 속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식 1에서 V1, e 펄, v 1 v v2이퀄 0, 그리고 bn0이퀄 마이너스 v를 대입 후 정리하면 쉽게 알수 있다. 한편, c i 이퀄 파이일 때, v2'의 프라임 크기는 최대값을 가진다. 따라서 충돌 전 정지 상태인 입자가, 충돌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E1은 입사 입자의 충돌 전 에너지이다. M1이 M2보다 클때 충돌 후두 입자의 운동 방향이 둔각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M1이 m2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앞의 식들은 m1이 m2보다 클때및 m1이 m2와 같을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 즉, ob와 벡터 a, b는 다음과 같다. 한편, 합 θ1 플러스 θ2는 예각이다. 이것은 각 A12가 둔각이므로 당연하다. 하이와 세이토 세이터2 관계는 다음과 같다. 또 충돌 후 속도와 하이 관계는 다음과 같다. 특히 카이2펄파이일 때 충돌 후 속도는 다음과 같다. 또 E2'의 최대 값은 다음과 같다. M1이 M2보다 작으면 충돌 후 M1의 속도는 어떤 방향도 가능하다. 그러나 m1이 m2보다 크면 m1 입자는 그 원래 방향으로부터 세이터맥스를 넘지 않는 각 이내에서만 편향될 수 있다. 그림에서 알수 있듯, 직선 AC가 원에 접하는 위치에 있을 때 세이터 원은 최대이다. 이때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oa 및 oc를 구해서 대입하면 바로 알수 있다. m1 equal m2일 때 충돌 전한 입자가 정지해 있고, 질량이 같은 두 입자의 충돌은 특히 간단하다. 이때 b, a 모두 원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삼각형 a, c, 가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임을 이용하면 쉽게 알수 있다. chi와 θ1, θ2의 관계는 삼각형 OAC 및 OCB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알수 있다. 또 AB의 크기가 M1V인 것을 이용하면 c 이와 V1' 및 V2' 관계도 쉽게 알수 있다. 특히 h π 1일 때 v1' equal 0이다. 이때 입사 입자 m1은 충돌 후 정지한다. 한편 위 관계식에서도 알수 있듯 충돌 후두 입자의 운동 방향은 서로 직각이다.